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위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들을 위하여 피조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거역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는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창조주께 있어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들은 비로소 그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피조물들에게 가치가 부여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만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께 복종하는 피조물들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께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들은 결국 불못에 태워질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피조물들은 아들 하나님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비로소 창조주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피조물은 피조물이 되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